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5회 수요일 방송 닛중하나입니다 어, 104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14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화요일날은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어, 회기분석자를 올려드렸죠. 어, 오늘은 내중 하나입니다. 어, 이 복귀방송을 아직도 헌터가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올려드리는 어, 복귀방송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어, 복귀방송을 꼭 확인하시고 어, 이 헌터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터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우선 어, 그 복귀 방송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두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음, 하나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어, 지난 2차에 올려드렸는데 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겁니다. 어, 이렇습니다. 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그룹이에요. 어, 2,13,24,35, 이렇습니다. 네개 수인데요. 어, 여기 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음, 여기는, 어,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어, 자료가, 어, 이 수, 수, 숫자들이 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그렇다고 해서 싹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는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크게 흔결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의 차이는 이 중에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인데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1, 13, 25, 37입니다. 1, 13, 25, 37. 어, 이두 그룹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일반적으로 출하는데 어, 지난 해 차는 두 그룹이 다 전멸을 했어요. 아주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어, 그렇게 됐습니다. 어, 헌터는 이걸 개인적으로 알바 기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수들이죠. 규칙적으로. 여기는 11씩 더해가면서 있는 거고 여기는 12씩 더해가면서 있는 수예요. 어,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어, 당번이 있다는 라 말씀인데요. 어, 이 11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2인 그룹은 현재 5연멸 중이고요. 어, 12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인 그룹은 현재 6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두 그룹을 합치면 어, 두 그룹을 합치면 현재 이제 5연멸이 되는 건데요. 어, 1에서부터 1044회까지 5연멸 아,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4연멸이 아, 두번 있었습니다. 5연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신기록에 지난 2차 안 나와서 이제 신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번 2차는 여기서 없으면 아, 1등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기서 아, 두 그룹 중에 아, 있을 겁니다. 적어도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출할 것이고, 이 헌터는 각, 각각, 네수 중에 하나, 여기도 네수 중에 하나, 이렇게 출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 이번에 자, 여기 잘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한 수도, 여기에 있는 수가 한 수도 없으면, 아, 1등도 없다라고 헌터는, 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각자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